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지금 잼마랑 같이 어네일에서도 그리고 제목에서도 보실수 있었겠지만 지금 저는 스카이캐슬에 세리가 어떻게 그 하버드에 그렇게 입학을 할수 있었는지 그런 그거좀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제가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막 들어가서 뭐 뭐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지가 너무 저도 궁금해서 뭐 하버드가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것도 있고 별로 안 멀어요.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쫓겨나게 된다면 그냥 그 옆에 카페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에세이도 써야 하니까요. 그래서 좀할 일도 좀 하고 그러고 오려고요. 그러면 가봅시다. 네 저희는 지금 하버드에 도착을 했고요. 여기 학생들은 정장을 입고 학교에 다녀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좀 많이 찢어진 청바지와 <웃음> 롱부츠와 <웃음> 뭐 이런 거를 신고 와서 조금 너무 우리 학교, 아 그러니까 우리 학교래. 너무 하버드 학생 아닌 게 티가 좀 많이 나는데, 어, 저기 하버드 동상이 있네요. 저 하버드 동상 발을 만지면 만지면은 손녀나 손자가 이제 한다고. 하버드 입학한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,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이, 이거는 썰일 수도 있는데, 하버드 학생들이 저 발에다가 오줌을 싸는데요. 그래서 혹시 뭐 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만져도 되시겠지만 저도 만졌어요 사실 <웃음> 네 아무튼 저희가 배가 고파서 하버드 학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토요일은 2시에 닫는데요 야 yeah. 그래서 그냥 근처 식당 가서 밥좀 먹고 다시 uh -huh. 학교로 와볼게요 <웃음> 어? 잠마씨 무슨 발언이죠? 다시 말씀해주세요 괜찮네요 우리 학교 다니다 여기 오니까 어떻다고요? <웃음> <학교가 너무> <웃음> 저기요 <웃음> <학교> 저 방금 <웃음> 저 <웃음> 최근에 우리 학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에서 우리 학교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 좋아요 근데 그냥 캠퍼스 로망 없다는 것뿐이죠 <웃음> 이렇게 우리 학교 발언 막 이렇게 비아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저는 아담에서 네? 좋아요 아담에서 좋다고? 길를 <웃음> 일도 없고요 음, 괜찮습니다 네. 리가 발언. 아프지 않아요 소신발언 감사합니다 저게 하버드 동상이에요 사람들 얼굴 가리기 너 발을 만지면 하버드를 간다 하버드를 간다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다들 발을 만지시는 공바로 가볼까? <웃음> 아니 내가 안 보여서 너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진짜 어떻게 정장 입고 학교 다니냐 너는 할수 있을 것 같아? 아 정장은 괜찮은데 저기 지금 여자들 다리가 맨 다리에 거의 치마 입고 다니는 게아어 누가 봐도 너는 아니야 하버드 야왜 아니. 하버드 학생이야? 어? 세리는 MD인데 아, 친구들 안녕 내 동문들이야 근데 학교가 너무 커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<웃음> 입구를 못 찾겠다고 초점으로 나가면 스타벅스 있는 근데 스타벅스 가게? 아니 아니 밥을 먹으러 가야지 야빛 되게 잘 나오겠다. 어, 친구들 친구들 같이 영어 수업 들어. 인사 좀 해. 안녕. 안녕. <웃음> <못 웃음> <못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랑 사랑. <웃음> 어 이제 좀 보인다 너가.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? 갑시다. 저희 학교 앞이랑은 다르게 이 북적북적합니다. 건물도 엄청 엄청 많고 식당이랑 이런 거하바드 저희는 하버드 학생들이 먹을 것 같은 뭐 그런 샐러드나 버거 뭐 이런 거를 먹으러 가려 했는데. <웃음> 본촌을 발견하고 <웃음> 본촌을 발견하고는 이제 우리의 인스팅트를 숨길 수 없게 된 거지. 음흠. 우리는 뼛속부터 한국 인 뼛속부터 한국인이고 뼛속부터 <웃음> <뼈서부터> 그냥 <웃음> 그런 교양 떠는 거 못해. 어 맞아 맞아. 어 맛있는 거. 어 그렇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니까 어, 본촌을. 닭다리 네. 매리랜드에 가메릴랜드 있을 때 가고 처음 왔지. 어 <웃음> 진짜 오랜만이다 본촌. 맞아. 거의 1년... 거의 일년1년 만에 본촌. 어두세요. 얼마큼? 스페 Thank y <you. 웃음> 맛있다! 먹었고 배도 부른 저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요 이제 공부하러 하버드 <웃음> 세리가 24시간 공부했다고 뻥쳤던 <웃음> 와이드너 도서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<웃음> 학교가 너무 커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<웃음>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일단 구글 맵을 찾아서 아, 물론 저희 학교이긴 하지만 구글 맵을 해서 <웃음> 한번 볼게요 어? 아 정말? 와 진짜 멋있다. 야 무슨 학교가 건물 하나가 우리 학교보다 큰데? 어?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지금 저희 학교. 아 학교가 뭐라고요? 네? 이 학교 건물 하나가 뭐라 그러셨죠? 아이 학교 건물 하나가 참 크다고요. 뭐보다 크다 그러셨죠? 아, 지금 저희가 되게 비아바로 하셨거든요. <웃음> 예민한 문제입니다. 아니, 조심하셔야 예민한... <웃음> 아 조심하세요. 뭘 예민? 아제 말은 네네 네 말은. 이거 도서관이에요? 네. 어? 와이드너네 저기요, 어머 여기. 여기가 바로 세리가 24시간 공부했다는 근데 실제로는 5시에 닫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4시 반이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와 도서관 우리 학교보다 커 이야 계단이 계단 아주 그냥 천국의 계단 같아 사랑은 사랑은 도라는 거야 경도야 경도야? 경도야 통주 오빠 <웃음> 통도빠 와 계단도 남달라요. 또가 또가 또가 경도야 경다 너는 통주야? <웃음> 나는 세리라니까 무슨 통주야? 떼디야 난 떼디야 떼디 테디. 진심이에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세리는 이제 같은 아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못 들어가지 근데.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만든 거지 돈 써서. 만들 수 있어? 그건 나는 모르지. 학교 그 학생 그거에 이름이 있어야 카스테드는 걸 주잖아 아이디를. 그러게요.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세리도 도서관도 어떻게 들어갔나 나는. 아니까 기숙사. 러비토리. Library privilege visiting researchers. <웃음>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. <웃음> 네 와이드너는 못 들어가는 걸로 그럼 안녕 하버드 여러분 저희 지금 강의실 빌딩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, 투어리스트들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어, 따뜻하다 근데 왜 토요일인데도 이 사람들 장난이뻐같아 그니까 왜토요일인데 다들 공부를 하는 거지 연애도 안 해. 반면적인 만만 파는 아니 여러분, 그뭐 강의실이고 뭐고 이런 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. 그냥 남자들이 너무 멋있어요. <웃음> 진짜 잘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교회 학교 내 교회 가는 거네. 어, 야 인마 너면 있어 야 학교 내 교회가 우리 학교보다 커. <웃음> 우리 학교도 기도실 있잖아. <웃음> 기도실 어 우리 학교 기도실 있어. Religious Practice Room. <웃음> 처음 들어봐. 진짜? 응. 건물이 정말 하나하나 아니 지나가시는 분께서 저한테 하버드 중에 빌딩 중에 그 빌딩 딱 특정한 빌딩이 어딨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 이러고 있는데 하버, 하버드 학생처럼 보였나봐요 <웃음> 어머 행복해라 안녕하세요 아, 사람개 많아 아까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여기를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은 이런 불교한 예감 오, 다른 카페에 왔습니다 어, 컵이 좀 더러운데요? 이거는 야채 튀김. 약간 오늘 먹으러 나온 것 같은데 아이씨, 차를 한번. 저는 페퍼민트 차를 시켰어요. 젠마 <웃음> 씨는 뭘 시키셨나요? 레몬 <웃음> 페퍼민트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냄새 <웃음> 좋다. <웃음>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아영이의 바지 굉장히 힙하게 찢어졌어야 이거 어떡하냐? 황당해하는 아영이 이거 여기서 붙을 거 아냐? 그냥 그렇게 입고 다녀야지 뭐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? 벗은거지 이거 힙하게 봐봐 다리 내밀어 봐봐 <목소리> 이야 힙합 전사가 됐어 내 이름은 장아영 이 카페는 이렇게 책들도 많이 팔고, 커피랑 먹을 것도 많이 팔고, 잡지, 아니면 이렇게 문구 같은 것도 많이 파는 곳이에요.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보스턴에 오신 분 하면 놀러 오세요.